지감으로 어, 간얼탱없음 거기다가 왜또 여기가 지감이야 하얀 공무시 네가 내리면 어떻게 했마 내린 척 빨간 공 아. 플래시 타워 나오겠다. 아, 깜짝이야. 바이바이 할 뻔했네요. 바이바이는 못한다. 이것들아, 공고추를 막아주고요. 어, 어, 그만하네그 응. 이외에는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때리고 길박 어 길박이 안됐어 아하 나 no. 바비 때려가요 아. 부수고 이번에 돌아오는 탕백으로 잡아볼까요 델레포트 타고 도망갈 것 같은데 고치로 파티 야무지게 갈구요 빨리 고출 하도록 유도해줍시다 괜히 늦게 고치 하면은 귀찮기 때문에 예 탕백 쓰지않고 한데 <웃음> 음. <웃음> 어디로 갔는지 보나아 못봤다 왼쪽 플래시 가게 나오는데 플래시는 웬만하면 안 쓰면 좋거든. 음, 진짜 웬만하면 안 쓰면 좋아. 아, 이게 이렇게 된다고. 끌어당기고 일단 <웃음> 바꿨죠 들고 무조건 내릴 수밖에 없음 그 그치 들고 멀쳐다봐 없구요 3선은 그 자석 바꾸는 게 3초기 때문에 3초의 법칙 예. 그것만 잘 이용하면은 게게 잡을 수가 있죠. 지 월수가 있죠. 근데 샤가니시가있을거다가있을있을 자, 아, 어, 같은데. 있래서 방심은 하지 맙시다. 없구나, 포탈 뚫어라. 난 뚫으면 사나, 빨리 못 끌게요. <웃음> 자, l d 빠른 두 친구라. 빨리 안 묶으면은 피똥 싼다 너 그러다 피똥 싼다 피똥 싸긴 싫으니까 어들고요 용병 왔죠 끌고 내려갑시다 이 정도 속도면은 문을 안 열고 왔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어좋됐다 낙평 준비 완료 아. 욕심부리지 말걸 <웃음> 괜히 욕심부려가지고 해도 이기긴 이긴 거 같은데. 어, 자, 붉은 상다이고요. 갑시다. 스폰니 어떻게 돼 있었죠? 못봤는데 레다도 있을 것 같은데 사망 뻥냥 <웃음> 지갑은 없네요 묵고가자 행보다 <웃음> 빨리 잡아가지고 이득이다 음. 정탐자 하나 더 정탐자는 웬만해서 그냥 그냥 아끼지 마 그냥 다써 그냥. 왜왜 왜 아끼는 거야? 아끼지 마. 없어도 되니까 그냥 써요 어허 야 여기 들어와버리네 음... 어차피 자석 <웃음> 붙어있어서 좀 늦게 갑시다 클라이 로 씹어주기 얀지 약간의 무지성 커버 네, 시작됐구요 자가지고 무지성 을 싫기 때문에 날려 줍시다. 이게 개공이가 문제기가 있을 거라 그거를 좀 조심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건 일단 후반을 운하려면그 것만 생각해요. 나머지는 그냥 하다 보면 알아서 될 거니까 굳이 조급해 안 해도 됩니다. 일단은 레카에 로봇만 있는지 좀 확인 좀 해보세요. 네, 우선 무절반 던져가지고 정산도 깔고요. 하이라이트 꺼놔가지고 좀 불편할 건데, 그래도 뭐 대충 보이죠? 빡빡이 없는데. 이거 개공이 구출입니다. <웃음> 네. 아, 뭐야? 어? 뭐야, 이거는? <웃음> 이건 뭔 귀여운 빡빡이 구출이야? 음. 음. 아대 한개 정도 빼줍시다. 어차피 여유 있기 때문에. 내리고. 못 빼면은 못뺀 것대로 좀 아쉽긴 해도. 노려볼만 하죠. 자, 이거는 빼는 척. 한대더 노려봐. 오케이. 두개 뺐죠. 이 정도 하면은 이제 묶어요. 네, 광폭화 3이에요. 정탐자 지금부터는 약간 운영 좀 해야긴 하지 정탐자는 아, 어. 아데 없죠 아데 없기 때문에 중앙 회독기 아니네 아대 없기 때문에 사펑 걸고 상백 두번 갑시다 그럼 딱 되겠네요. 마드거기네 음... 3킬로 마무리합시다 딱 거기 깔끔하다 그래도 욕심 한번 부려보고 장탄소에 있기 때문에 플래시가 아니라서 이런 운영도 가능하죠 막 한번 찔러보고 오는거 <웃음> 어? 선자 m 판자선 n z 판자 s o 는 e p a 자 시간 r m 자선 h 자선 e 자 맛있는 선 a 자 시간 어 some panzer, some panzer, m 이상한 자막이 떠있었네요 무시하시면 됩니다 매칭시간은최소 11분이라는 뜻이에요 망긴죠아야 여기 타고 이렇게 왔네 저거는 좀 그렇다 뭔지 알아? 아한 개는 쓰고 가야지 그냥 공짜로 먹, 날로 먹으려고 그냥 인생 날로 먹으려 하면은 이제, 대머리 된다 어, 그금지두개정이는써줘지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이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딱금딱 없어줍니다. 그리고 용병이가 저기 있기 때문에 간수 좀 갈까요? 아니고 아 용병이야 이거? 아대 쓰고 안돼. 텔레포트는 <웃음> 안 씁니다. 느긋하게 상황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자 판자 내려주고. 안내리면 사나? 안내리는 사나? 내려도 네, 사나? 체크메이트죠. 들 거야. 쭉 갑시다. 그 밸브가 저기 멀리 있나? 여기 석상 속에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갑시다 우배부인가? 사원 잡으러 간아 사본이 맞나? 영정 아닐까? 사원이네 안돼 <웃음> 광폭하기 때문에 이런거는 약간 특화합니다 한번 묶으면은 바로바로 바로 잡고 잡고 가는거 오른쪽으로 빠진거 해준 다음에 왼쪽으로 가게 만든 다음 쭉쭉 따라가요 그리고 탕백 써서, 아. 실수하면은 뭐다? 예, 죽어야지. 나도 마찬가지. 잉, 젠장. 네, 잡아줍니다. 약간 잔무빙. 너무 오기. 시간 늘어가죠? 우베부도 용병도 여 6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들 터져도 충분히. 3킬 노드볼 수 있는 <웃음> 그리고 아직 아드가각이 아니기 때문에 좀 숨어있는 친구 찾아봅시다 막 이런데 숨어, 숨어있는거 잘 찾아야 해 지금 미친듯이 돌리는데 음. 영 안보인다 <웃음> <웃음> 이 사람아 포닥포닥 안 튀어오면은 큰일 난다 아드가 친구야 알려줬습으니까 오이 오이 친구야 나 광고카삼이야 이 친구야 광고카삼이야 이 친구야 어? 친구야 나 광고카삼이라고 아, 이거 뭐야? 야, 이거 로봇 때문에 약간 좀나 날린 거 같은데. 이거 때문에 나 지금 날림. 말린 것 같은데, 여기 있는데, <웃음> 무슨 거 하자, <웃음> 어렵다. 하나씩 해주고, 장백. 들어가는 체감사 내리고 넘고 넘고 넘고 오우야 다시 넘고 나무리 로봇이 번, 변수가 좀 컸네요 까비